저건 일부러 그런 것인가. <웃음> 게요? 뭐가 있네 물어봐 오시면 뭐여쭤봐야 돼. 술을와놨네술놨네 찾을 요 여기요. 요감사합니다 그 사운드 좀 봐주세요. 네. 대박 크게 나온다. 아아 아. 비스 아, 아. 키키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은 뭐 하세요? <웃음> 무슨 컨셉을 잡고 <찾고> 계시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네, 다들 <한> 아 광고? <웃음> 저 오늘 이거 마십니다. 이제부터 이걸 노란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점수가 많아서 어떻게든 점수를 먹게 먹긴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크리스마스 때쯤에 바로 올라사고사다거 아, 어, 됐다 됐다 어... 아, 나 스카드 없었어 아, 예린님이 잘 끝내줬다 응, 나도 오, 응. 예린이안 끝났으면 아, 10! 진짜, 진짜. 어, 너? 나... 아니, 몇 점이세요? 저, 11점 오! 나, 16점 나, 17! 와, 아, 쓰라쓸했다 그, 인정, 1점 차. 진짜 많아. 이러고, 이러고, 나중에, 거 뺏어 놓으니다 음. 이렇게, 정말 반 편집. 이거, 이거 보세요. 저 눈물 흘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아, 요마 누가 마리지이터지서사지마나지리 <목소리도> 음, <목소리도> 음 아이고. 색깔 색깔 내가 다배서온 어단한 사람들 얘도 이것만 먹어 <웃음> 그래서 좀씻있구나 뭐예요? 아. 어, 그냥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가지고. 음. 아, 어, 튀김 맛있나?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. 몰라 자레졸기를레전레전레 졸레전레. 레전레전레졸지전지 졸레전레. 졸레전레. 졸레전레. 졸레전레. 요레전레 졸레전레. 졸레전레. 졸 나아 되는 걸식야겠지가 불이 많다. 자, 어쨌든 자 생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와. 와고 어떤 하나? 내 만이 있는다. 안녕. 아, 귀여워. 좋아서 는 거야? 좋아서 는 거야? <웃음> <조화서 온> 거야? <웃음> 역시 김은 음. 음. 어딜 갖다 대도 맛있다. 음. 짠. 니입로러갈 때. 아, 그래서 늦지? 토니가 더하니까 어, 맛있다. 음.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서? 응. 음. 이게 뭐지? 희한하다니까, 이상하다니까. 얘기 왔다. 역이에 많이 있 어디서 자러 아 <웃음> 어, 저는 핑크 7번. 차리안 와. 막은 누 어, 7번이라고. 콜만. 알 거. 용산의 8번 가는 거니? 가는 거 네. <웃음> 그럼 열로 다시 해. 열 <웃음> 다시. 다시? 아, 아니면 돼. 음. 꼭, 10개, 꼭, 10개, 10개. 꼭. 다시 소진부터 <웃음> 저부터 해야죠? 아예 네, 맞아요 아, 연생 제가 제일 연생 아 연생 <웃음> 말고 연생 연생 연생 이번이번 간다 잘다뿅 간다 아오번 돌렸어요? <웃음> <웃음> 어떡해 9개가 <웃음> 어? <이거> 남았는데 <웃음> 깡을 뽑아요 어 진짜 <웃음> 아, 이 많다 많다 어 이거 맞지? 근데 <웃음> 네, 많아요 이거 세상은 <웃음> 짠!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! <웃음> 짠! <웃음> 왜 본인이 들어와시죠? 나한테 드릴게요. 이런 거 먹을만. 킨 로제. 아, <웃음> 이거? 이랑이 아, 샤워가 네. 메론 맛 파테일인데 어? 네. 엄청 다르고 맛있어 닭를 네. 밑에서부터 쭉 네. 올리면서 빨아서 마시면 됩니다. 아, 근데 잠시만요. 사진 찍을 <웃음> 여기서 마셔 괜찮아요, 음식 안이라서. <웃음> 완전... 음... 완전 음료수 죠미도리 음... 시럽이라고 해서 초록색깔 시럽이 있어요. 음... 그거 딱 넣어서 만드는 건데. <웃음> 맛있다. 맛있다. 엄청 부드럽다. <웃음> 아까 그미돌리 그거는 아, 조금 네. 끝에 났거든요 그냥 하얀 자 아, 음. 이제 난다 봐술맛 음. 조금 나요 나요? <웃음> 네 그때 시럽 아까, 아까 시럽 부분 이좀맛있어던 왜냐면 이 그라나딘 시럽이 엄청 무거워요 어... 시럽 중에 어차피 그냥 계속 깔아는 그래서 데킬라 썸라이즈 같은 음. 거 알아요? <웃음> 아, 아, 핸드치인줄 알고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